안녕하십니까. 2021년 생애 최초 청년창업 지원사업 기본교육의 사업비 불인정 사례 설명을 담당할 창업진흥원 예비창업실 송지사업과장입니다. 생애 최초 청년창업 지원사업에 선정되신 예비창업자께서는 지원받은 사업비를 활용하시어 재료비, 외주용역비 특허권 등 무형자산 취득비, 인건비, 지급수수료 등 8개 비목을 자유롭게 편성하고 사용하시어 창업아이템 개발을 추진하시면 됩니다. 본 연상에서는 사업비 집행 과정에서 세부관리 기준 위반 등에 따라 발생되는 사업비 환수 등 불미스러운 사례를 사전에 방지하기 위하여 사업비 비목별 주요 불인정 사례를 공유해드릴 예정입니다. 영상을 시청하시고 궁금하신 사항은 주간기관 또는 케이스터터 홈페이지 내 상담하기 게시판을 통해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불인정 사례에 대한 설명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재료비는 사업계획서상의 시제품을 제작하는데 소요되는 재료 또는 원료의 유형재료, 데이터 등무형재료를 구입할 수 있는 비목입니다. 재료비 비목으로 사업비가 불인정된 사례로 첫째, 멀티탭, 키보드 등 사무용품의 구입입니다. 재료비는 시제품 제작에 소요되는 재료만 구입이 가능하며 단순 사무용품 구입은 불가능합니다. 둘째, 구매한 재료 또는 원료가 협약기간 이후 납품된 경우입니다. 원칙적으로 협약기간 이내에 지출 원인 행위가 완료된 건에 대해서만 사업비 집행이 가능합니다. 여기서 말하는 지출 원인 행위란 협약기간 이내에 구매, 계약 등에 따른 결과물의 제작, 검수 확인 및 세금 계산서 요청을 완료하는 행위 일체를 말합니다. 이에 필요하신 재료 또는 원료는 가급적 이른 시기에 구매하시기 바라며 외부 상황에 의해 늦어진 경우 반드시 주간기간에 사전 공유를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셋째, 주간기간의 사전 승인을 득하지 않고 진행한 경우입니다. 구매품목의 총금액이 공급가액을 기준으로 1천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반드시 주간기간에 사전심의 및 승인을 득한 후에 구입하여야 합니다. 사전승인을 득하지 않아 사업비 집행이 되지 않거나 추후 환수조치가 취해진 사례가 있으니 유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외주용역비입니다. 외주용역비는 자체적으로 시제품을 제작할 수 없는 경우 용역계약을 통하여 외부업체 의뢰를 통해 제작을 하고 이에 대한 대가를 지급할 수 있는 비목입니다. 외주용역비 비목으로 사업비가 불인정된 사례로 첫째, 식품 제작을 위한 외주용역비 많은 수량을 양산하는 경우입니다. 지원금은 식품 개발 목적으로 지원이 되는 것이므로 양산 목적의 금형 제작, 식품 대량 생성 제작을 위한 집행은 하실 수가 없습니다. 다만 부득이하게 외중유역 업체가 과업 수행을 위해 최소 주문 수량을 제시하여 필요 이상으로 많은 결과물이 도출되는 경우가 있는데 주간 기간에 해당 사항에 대하여 공유해 주시기 바라며 집행증빙자료인 견적서 또는 비유연서 등의 최소 주문 수량이라는 내용이 기재되어야 한다는 점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외중유역 결과물이 최종점검 및 성과평가 시점에 정상적으로 구동되지 않거나 완성도가 미흡한 경우입니다. 성과 평가 시외주용역을 통한 결과물 작동 여부 및 완성도 등에 대한 평가도 진행되게 됩니다. 확인 결과 정상적으로 구동되지 않거나 완성도가 미흡한 경우에 외주용역비 전액이 환수될 수 있으니 이점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셋째, 당일 연도인 2021년 생애 최초 청년 창업 지원 사업을 수행하는 창업기업과 거래한 경우입니다. 창업사업화 지원 사업 통합관리 지침에 의거해서외주용역비를 포함한 모든 사업비는 동일한 연도에 동일한 사업을 지원받은 기업 간의 거래를 금지하고 있습니다. 전담기관인 창업진흥원에서도 당일연도 기업 간 거래 진행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주간기관 및 전담 회계법인 간 협업체계를 구축하여 상시로 점검을 추진하고 있으니 사업 추진 시 유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추가적으로 외주용역비와 광고선전비의 경우 외부업체와 계약을 체결하여 진행할 때 전담기관에서 제공하는 외주용역비 규정 확인서 양식을 작성하시어 제출하셔야 된다는 점도 인지하여 주시고 해당 양식은 주간기관을 통해서 전달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넷째, 주간기관의 사전승인을 득하지 않고 진행한 경우입니다. 외중유역 비용이 공급가액을 기준으로 2천만원 이상 또는 1년 미만의 업력을 가진 업체와 외중유역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는 반드시 주간기관의 사전심의 및 승인을 득한 후에 진행하셔야 됩니다. 해당 외중유역 추진 전에 반드시 주간기관에 문의하시어 사전승인에 필요한 서류를 확인 및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으로 특허권 등 무형자산 취득비입니다. 무형자산취득비는 사업계에서 상 창업아이템과 직접 관련이 있는 지식재산권의 출원 및 등록과 관련된 실소용 비용을 집행할 수 있는 비목입니다. 특허권 및 무형자산취득비 비목으로 사업비가 불인정된 사례로는 협약체결 이전에 출원한 지식재산권 관련 비용의 집행과 지식재산권 등록에 따른 대리인 성공부수료를 집행하는 경우를 들수 있습니다. 단, 법인을 설립하신 경우에 해당 법인 사업자가 법인 명의로 지식재산권을 출원, 등록한 건에 대해서는 사업비 집행이 가능하오니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으로 인건비입니다. 인건비는 창업기업의 소속 직원이 시제품 제작에 직접 참여하는 경우 근로계약서 및 과제 참여율에 따라 급여를 지급할 수 있는 비목입니다. 인건비 비목으로 사업비가 불인정된 사례로는 첫째, 사대보험 미가입 근로자에게 인건비가 지급된 경우입니다. 인건비 지급을 위해서는 고용된 인력, 이 고용보험을 포함한 사대보험이 필수로 가입이 되어 있어야 합니다. 다만 고령자, 외국인 등은 사대보험 가입이 어려운 경우가 있어 해당사항 발생시 주간기관에 반드시 말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둘째, 직원으로 가족을 채용하여 인건비를 지급한 경우입니다. 창업자의 직계존비속, 형제, 자매, 배우자, 그리고 민법 제767조상 친족관계에 있는 자에게는 사업비 지급과 거래가 불가능합니다. 사유를 불문하고 환수조치가 취해질 수 있으니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셋째, 협약 종료일에 속한 월에 신규직원을 채용하여 인건비를 지급한 경우입니다. 신규채용인력은 협약 종료일 1개월 전에 채용한 인력에 한해서만 인건비 집행이 가능합니다. 본사의 경우 2021년 10월까지 채용한 신규인력의 하나의 인건비가 집행이 가능합니다. 넷째, 두루누리 지원금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사대보험 지원금액을 포함하여 인건비를 지급받은 경우입니다. 두루누리 지원금을 받은 경우 지원금을 차감한 사대보험료 잔액만 사업비를 통해 집행이 가능합니다. 다음은 여비입니다. 여비는 창업기업의 대표, 재직 임직원이 사업화 출신 등을 위해 사업장 소재지를 벗어나 타지역으로 업무 관련 출장 등을 위해 사용할 수 있는 비목입니다. 여비 비목으로 사업비가 불인정된 사례로는 첫째, 창업기업에 소속되지 않은 직원이 여비를 수령받은 경우, 둘째, 회 출장 전에는 반드시 주간기관에사전승인을 득하셔야 하며 출장 전 출장계획서, 출장 이후 증빙사진 등이 포함된 출장결과보고서를 제출하셔야 합니다. 다음으로 교육훈련비입니다. 교육훈련비는 창업기업의 대표, 재직 임직원이 사업화를 위해 기술 및 경영교육 이수시 집행하는 비목입니다. 교육비 비목으로 사업비가 불인정된 사례로는 첫째, 창업기업에 소속되지 않은 직원이 교육훈련비를 수령받은 경우와 둘째, 교육훈련비 지원 이후 교육수료증을 미제출한 경우입니다. 수료증을 온라인을 통해 다운로드 받을 수 없는 경우 해당 교육기관에 문의하여 수료 확인 공문을 발송 요청 후 주간기관에 제출하여 주시면 되겠습니다. 셋째, 토익, 취업, 취미클래스 등 교육을 수강한 경우입니다. 창업 아이템의 개발과 직접적인 연관성이 없는 교육은 교육 훈련비로 집행이 불가능합니다. 다음은 광고 선전비입니다. 광고 선전비는 창업 기업의 제품과 기업을 홍보하기 위한 홈페이지 제작, 홍보 영상, 홍보물 제작, 마케팅에 소요되는 비용을 집행할 수 있는 비목입니다. 대표적인 불인정 사례로는 명함 제작 비용, 홍보용 기프티콘 구매, 유니폼 구입 등을 집행한 경우입니다. 해당 사항은 창업 활동비로 집행하여 주시기 바라며 일회성으로 무분별한 대상으로 홍보를 추진하는 것은 불인정될 수 있으니 주간 기관과 충분히 상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학회 및 세미나, 전시회, 박람회 참가비입니다. 불인정 사례로는 협약기간 이후 개최되는 행사에 참가하는 비용을 집행한 경우입니다. 대회 사정에 따라 부득이하게 행사가 연기되었다 하더라도 협약기간 이후 개최되는 행사 참가비는 사업비 집행이 불가하오니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무실 임대료는 사업화를 위한 공장, 연구소 등 공간에 임차하는데 사용할 수 있는 지급수수료의 세부 비목입니다. 정부나 지자체가 조성한 비즈니스 인큐베이터, BI의 입주를 위한 사업비 집행은 불가능합니다. 또한 추후 반환되는 보증금 또한 집행이 불가하오니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세무회계비와 기술보험비는 각각 기장대행수수료 또는 기술임치수수료를 집행할 수 있는 지급수수료의 세부 비목입니다. 중소벤처기업부에서 지원하는 창업기업 지원서비스 바우처에 선정되신 분께서는 해당 세부 비목을 편성 및 집행이 불가한 점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사업비 비목별 주요 불인정 사례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감사합니다.